맛있겠다! 오! 음. 음. 오! 생크림! 생크림! 누텔라! 식빵 생크림! 누텔라! 오! 후! 자, 오케이. 꾹꾹꾹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음! 와! Wow. Wow. Uh, 이것도 음오이야 so Wow. Woo! t o l dodo. m a r a j u m i d e e t a t h t e o d o o a t h w y o u o m e o k a y 오, 뭐야, 뭐지, 뭐? 와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우 오, 아 오, 오, 오, 오, 오, 어 오, 오, 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